저 왔어요. 부달주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예고 출신인데요. 중학생 때 예. 특목고 입시? 했던 경험을 오늘 얘기 좀 해드릴게요 16살 때 저는 만화를 엄청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즐기고 공부는 항상 성실하게 했는데 솔직히 공부 머리는 없는 편이라서 성적은 매번 60점대에서 90점대 사이였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특징이 될순 없고 제가 기억나는 중학생 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시 수학 수행평가로 뭔가 평균값을 산출해야 되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요 어떤 수... 치를 모아서 평균값을 낼까 고민을 하다가 반 친구들의 얼굴에 있는 점의 개수를 모아서 평균값을 내자 라는 지금 생각해도 좀 엉뚱하게 이상한 값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 하는구나 라고 학습하며 싫어하는 친구들의 점은 절대 세지 않는 별 생각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화처럼 저는 중학생 때부터 조금 뭐 하는 놈이지 싶은 구석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려보고 싶어서 예고 진학을 목표로 했으니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학교를 하고 나면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만 그리는 입시 생활을 몇 달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그림들을 몇 달간 무한히 그리고 나니 크게 예민하지 않던 저도 슬럼프가 왔는데요. 뭘 그려도 다못 그린 것처럼 느껴지고 뭘 그려도 다 로봇이 그린 것처럼 그림이 얄팍해 보이는 그런 슬럼프가 왔었어요. 문제는 발생했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 기분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그렇게 혼자 파고파고 들어가다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학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이때 제가 받은 피드백은 너가 너무 성실하고 모범종이라서 그림의 여유가 잘안 느껴지는 것 같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믿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생각을 하다가 상담을 받은 그 다음날 그냥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학원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는 전화는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대청마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파란 하늘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구름은 흘러가고 햇빛은 쏟아지고 하루라도 열심히 안 하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짜리 일탈을 마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크게 혼나고 사과드렸습니다 근데 혼난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지금 처한 슬럼프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나 깊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 하루짜리 일탈에서 여유를 느꼈는지 4시간 동안 그림을 완성해야 된다는 입시 강박을 버리고 내가 여태 동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 4시간 동안 어떻게든 내가 완성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간 안 보고 그림 그리기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계를 안 본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운이 좋게도 그 방법이 맞았는지 저는 점차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었고 원하던 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꿀이죠? 이걸 왜 부달조는 말하느냐? 요즘 예고 입시 시즌이라서 스트레스 가득 받을 학생분들께 언제든지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변화는 항상 곁에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아무도 안 물어본 썰을 풀었습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고3 입시 시즌이 되면 은 그때 또썰 풀러 올게요. 그럼 입시생 여러분 힘내요. 안녕!